회사 유튜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팀장? 사장님 올해 구독자 목표가 만 명이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우리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유튜브 운영할 때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중요한 팁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요즘 우리 회사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체가 유튜브다. 앞으로 모든 회사는 자체 비디오를 보유한 미디어 회사가 될 것이다. 콘텐츠 마케팅이 대세고 그중 영상 형식이 가장 고객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유튜버에게 주는 광고비 아깝다. 차라리 우리 회사 유튜브 키우는 건 어떨까? 유튜브를 안하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 유튜브를 하려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의 유튜브가 잘안돼요 이유를 몇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직원에게 유튜브를 그냥 시키는거야 그냥 유튜브 한번 해보라고 하는건데 직원들 대부분 자기 원래 하던 일이 있어요 새로운 업무를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하던 본업 이 우선이지 유튜브가 절대 우선이 아닐 거예요 거기다가 유튜브 처음 하려면 영상 촬영 부터 편집까지 배워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걸린다는걸 이럴 때 차라리 일주일에 월, 화, 이틀은 유튜브만 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하는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 입장이시라면 상사분에게 일주일 중에 며칠은 업무 시간에 유튜브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보는 것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일주일에 영상 한 편씩 올리는 거는 직원에게 최소 6시간 정도의 추가 업무를 시키는 건데 직원 입장에서 영상 퀄리티 낮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퀄리티, 낮은 영상과 낮은 조회수, 올라가지 않는 구독자수 덕택에 유튜브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두번째입니다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회사 유튜브면 무조건 재미만 바라보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재미를 포기하고 유튜브 찍고 적은 구독자수에 만족하시면 상관 없겠지만 말이에요 내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 구독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쨌든 대부분 회사 유튜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회사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그냥 유튜브 하는 경우에요 그냥 유튜브가 목적이 돼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안됩니다 네번째 인물 중심이 아닐 때라는거예요 유튜브는 인물 중심일 때가 가장 성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관심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 밖에 회사 유튜브가 안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유튜브 안되는 이유와 겹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콘텐츠 선정 콘텐츠 일관성 썸네일 어그로 조명환경 촬영 지루한 편집 등등등 뻔한 문제들이 보통 잘 안되는 이유들이죠 저희 회사도 회사 유튜브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아먹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획할 것 같아요 참 저희 회사는 3D 프린터 회사입니다 제품 설계와 제작 3D 교육이 주 수익 모델입니다 채널 운영 목적은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의 수주 채널 콘텐츠는 정부 지원 사업 교육 콘텐츠와 3D 프린팅 출력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콘텐츠 3D 프린팅 업계 일하면서 겪었던 일 등이 되겠네요 정부 지원 사업 콘텐츠는 정부지원받아 제품 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고요 이분들이 정부지원받아 제품 만들 때그 제품을 만들어줄 업체로 저희 업체를 선택했으면 해서요 3D 프린팅 출력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콘텐츠는 그래도 약간의 재미를 위한 콘텐츠입니다 신기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3D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재미있는 상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것 출력한 다음 출력이 다가 아니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그 다음 3d 프린팅 업계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 저희가 7 8년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게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 구독자는 1년 동안 꾸준히 했을 때만명 정도면 정말 좋겠네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사람들만 시청자로 삼을거예요 업로드 주기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직원에게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업무 시간에 유튜브 편집만 하라고 요청 해야겠죠. 다음에는 저희 회사를 샘플로 회사 유튜브 시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회사 유튜브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 촬영과 편집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을 때 퀄리티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게 그냥 유튜브 배워서 하라고 했을 때 적절한 멘토가 없다면 유튜브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업무입니다 그래도 유튜브는 모든 회사에게 필요한 영상 매체예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모든 회사는 유튜브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 유튜브 성공하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